귀신 이야기에서 한번 다뤘던 어둑신이를 기억하시나요? 어둑신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지만 공포심을 줘서 깔아뭉개 죽이는 귀신이었죠. 오늘 다루게 될 귀신은 이런 어둑신이와 자주 혼동되곤 하지만 사실은 외형으로 보나 특성으로 보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사하면서 왜이 귀신이 어둑신이와 헷갈리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슨새의 특성상 자살, 그 중에서도 자교사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해당 주제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그슨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슨새는 제주도에서 등장하는 귀신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각종 민간신앙은 미신과 사술로 취급되어 저평가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귀신들은 조선시대 이후 그 위치가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등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륙 귀신들에 대한 정보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죠 하지만 제주도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신앙이나 귀신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거든요.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심해서 민간신앙이 더 발달하게 된 것도 있고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내륙에 비해 조정의 영향이 덜 끼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순세의 존재를 알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죠. 제주도에서는 단순한 불운이나 액과 같은 존재인 새가 있다고 믿습니다. 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특히 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갖는 귀신입니다. 만약 그슨새의 새를 이 새로 해석한다면 그슨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귀이면서 잡귀인 거죠. 아기가 없는 어둑신이와는 애초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슨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언급된 민담이나 괴담이 없고 제주도의 민담에서만 등장합니다. 제가 찾은 그슨새 이야기는 딱한 개였는데 1996년에 발간된 현용진의 제주도 민담이라는 책 속에 있었어요. 제주도 민담에서 나온 그슨새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시 평대리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는 밭을 갈고 집에 가던 도중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이웃집의 농부가 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농부는 밭을 갈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소의 고삐를 풀어서는 자신의 목에 감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서 고비를 자기 목에 감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는 이웃집 농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던 이웃농부는 갑자기 그고비를 가지고 근처 나무에 다가가 고비로 자신의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놀란 농부는 바로 이웃집 사람에게로 달려가 목에서 고비를 풀어 도와줬고요. 그 덕에 이웃집 농부는 정신을 차렸고 그는 이웃집 농부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웃집 농부의 말은 이랬죠. 자기가 밭을 갈던 중에 갑자기 우장, 즉 우비 같은 것이 날개를 펄럭거리며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고 있는 채로 줄을 자신의 목에 걸고는 당기다가 놓고 다시 목에 걸고 당기다가 놓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근처에 있는 비자나무에 자신의 목을 매고 당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광경을 목격한 동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목이 졸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민담을 통해 알수 있는 그슨새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슨새는 우장이나 주쟁이처럼 짚을 엮어서 만든 무언가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무언가를 나에게 삼아 펄럭거리며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다니는 대부분의 귀신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시간 즉 밤이 아닌 시간에 나타날 수 있죠 또한 사람을 홀려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며 홀린 사람이 줄을 가지고 목을 매 자살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잡기에 불과해서 그런지 누군가가 홀린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면 홀린 것이 쉽게 풀릴 수 있죠. 민담속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징이지만 그슨새는 남성성이 강한 존재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특징이긴 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해보면 그슨새는 한마디로 자살을 유도하는 잡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악귀들은 대부분 대상자를 질병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데 대상자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만드는 귀신은 확실히 좀 드문 편인 것 같네요.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그슨새는 비를 몰고 다니는 귀신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슨새를 검색해봐도 그슨새를 전형적인 독각귀, 즉, 외다리에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쓴 채로 다니는 비와 연관된 귀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독각귀는 여성을 노리는 귀신으로 여겨지는데 그슨새가 남성성이 강한 귀신이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슨새는 독각귀라고 하기엔 독각귀와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귀신입니다. 민담속에서 그슨새가 모습을 드러낸 때는 밭에 갈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를 위해 밭에 갈 때는 대개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독각귀는 비가 내리는 날그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으로 맑은 날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또한 독각귀는 한 발로 뛰어다니는 게 특징이지만 그슨새는 지프로 만든 무언가를 날개 삼아 날아다니는 귀신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방법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슨새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 자살하게 만들지만 독각귀는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해하거든요. 야이 둘이 이렇게 다른데 그슨새는 왜 지금까지 독각귀라고 여겨졌던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민담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슨새에게 홀린 사람이 그슨새를 우장같이 생겼다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직접 본 사람이 우장같다고 표현했으니 그슨새가 우비, 즉 도롱이를 입은 귀신이 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슨새가 우장같이 생겼다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그슨새를 독각귀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슨새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귀신을 의미할 때도 쓰이지만 다른 것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제조어 사전에 따르면 그슨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띠 그러니까 오래된 이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그슨새가 쓰고 있다고 알려진 주쟁이 또한 도롱이 같은 우장을 의미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주쟁이는 주저리의 방언으로 띠나 지프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에 덮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약 그슨새가 정말로 비와 관련된 귀신이라면 뜬금없이 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죠 하지만 그슨새가 사실은 제 추측대로 오래된 집과 연관이 있는 귀신이었다면 이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가 지붕을 엮는 데는 새끼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가 지붕을 쓰고 다니는 귀신인 그슨새는 그 지붕에 사용되는 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 졸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순새는 비가 오지 않는 한낮에도 우비를 입고 다니는 특이한 귀신이 아니라 지붕을 덮는 데 썼던 오래된 짚을 쓰고 다니는 귀신 내지는 오래된 지붕이 영물이 되어 생겨난 귀신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순새가 나온 창작물은 그순새를 비와 관련된 귀신으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슨새를 오래된 지붕 귀신으로 설정한 창작물이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살 사건이 많은 걸로 유명한 어느 산속의 폐가가 사실은 연쇄살인범의 아지트라고 생각한 한 탐정이 그 폐가에 가서는 그슨새에게 홀려 죽다 살아나는 이야기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녹음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슨새가 포켓몬으로 만들어져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고스트 타입이나 아 타입, 비행 타입 포켓몬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순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덕후 특유의 깊이 파고드는 성격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듣는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네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연이었습니다.